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사가 많이 되는 초콜릿 판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계는 발롱블루 시계고요. 이 베젤의 사이즈가 42mm로 남성용 시계입니다. 그리고 콤비 제품이고요. 약간 색깔이 다른데 핑크 골드입니다. 핑크 골드의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이고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열리는 더블 폴딩 클래스프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서 열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이 반대편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핑크 골드가 장식이 되어있습니다. 이 발롱블레이 레퍼런스 넘버는 3001이고요. 2016년도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시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2시부터 3시를 제외한 인덱스가 오먼 숫자 인덱스고요. 3시는 이렇게 날짜 창이 있습니다. 제품 현재 쌓여있는 상태여서 살짝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요. 엄청 깨끗한 미사용품급의 시계입니다. 현재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레퍼런스 넘버를 뒤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위쪽에 3001 그리고 오토매틱 시계의 까르띠의 발롱블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사진과 링크가 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 초콜릿판